안녕하세요 주식채널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구리 관련주 또 구리 관련된 대장주를 한번 찾아보고 구리하면 빠질 수가 없죠 이 전선주 구리를 재료로 사용해서 전선을 만들기 때문에 구리 관련된 전선주까지 한번 총정리를 해보고 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식격언에 소문의 사고 뉴스에 팔라는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오늘 구리 박사 몸값 상승 중 그래서 이 관련된 뉴스 어, 구리 박사 몸값이 오르니 채굴기업 수혜주가 주목이 된다 그래서 어, 구리가격이 연초부터 계속 상승하고 있는 어, 이런 흐름을 보이기 때문에 채굴기업에도 관심을 갖자는 이런 뉴스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고 보시면 이제 어, 지난 1년간 국제 구리가격의 추이를 한번 보시면 어, 요게 어, 오타입니다. 이게 오타입니다 22년 3월 7일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그 뒤로 이제 낙락을 어, 나락으로 떨어지면서 어, 7월달, 7천달러까지 하락했었습니다. 그 뒤로 이제 계속 급등을 했죠. 그래서, 어, 올 초까지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어, 그리, 고이 어, 구리 관련된 대장줌죠이 풍산. 어, 풍산의 차트를 한번 보시면, 어, 이 풍산이 22년 3월달, 22년 3월달 최고가 36,000원을 찍습니다. 어, 정확히 이제 일치를 하죠. 3월달에. 어, 최고가 때 풍산의 모습이 최고가죠. 어, 그리고 23년 2월 최고가를 씁니다. 2월 달에 36,500원 전 고점 부근 때까지 와 있습니다. 지금. 어, 그래서 정확히 이제 일치를 하죠. 2월 달에 최고가 수준까지 한번 찍었습니다. 그래서, 아, 요, 지금 전 고점 부근을 돌파를 하면서 앞으로 상승세를 갈지, 여기서 꺾일지는 어, 구리 가격에 연동해서 움직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종목이 어, 대장주기 때문에 풍산이. 어,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요걸 뉴스에 어, 났기 때문에 제가 구리 가격의 현재가를 오늘 날짜 한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어, 지금 현재 가격은 이제 9,000달러대입니다. 어, 지금 최고가였던 9,300달러에서 이제 좀 꺾이고 있죠. 어, 그래서 어, 현재 가격은 이제 약간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 가격대에있고 어, 이 가격대가 어, 지금 금리 인상이 상승 국면이 이제 마무리 된다는 이런 신호와 또 낮은 재고 또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구리 가격이 이제 상승을 했습니다. 1월올 초에 어, 그리고 올해만 어, 지금 이제 8.7%로 상승을 했습니다. 어,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이 구리 가격이 중요한 이유는 선행 지표이기 때문에 건축 또 설비 송전 우리 그 산업의 선행 지수 이 이런 이쪽 선행되는 쪽에 많이 쓰이죠 이게 구리가 많이 사용되는 쪽이 이런 쪽입니다 그래서 이 대표적인 경기 선행지수이기 때문에 경기가 회복된다는 신호로 받아들이면 되죠 구리 가격이 상승했다는 것은 또 꺾이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경기가 침체된다는 신호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이 닥터 코포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요 금은 구리 3개월까지의 수익률을 봤을 때 구리 가격이 이제 가장 높았습니다 은 금이 이제 가장 나빴고 어 그래서 오늘 어, 한번 요 관련 주들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리 관련 주어 이지 어 그나마 좀 버텼죠 지금 9천원 대에 있고 풍상얘가 대장 주입니다 얘가 이제 가장 낙폭이 컸습니다 어, 그래서 풍상 같은 경우는 이제 4796원 을 법니다 주당 퍼 7배 풍산홀딩스는 이제 얘 지주사죠. 얘는 4배 수준. 0.3배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뭐 지주사다 보니까 어차피 이제 할인을 뭐 받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가장 이제 많이 버는 기업을 보시면 고려아연이 이제 27,000원대를 벌고 있습니다. 시가총액도 가장 높죠. 10조 대 그리고 이지 같은 경우는 이제 가볍습니다. 요 가벼운 놈들이 그나마 상대적으로 좀덜 떨어졌죠. 이지라든가 대창 2구 같은 경우는 이제 천억원대, 에 천억이 안 되는 가격대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선주 LS 쪽이 지주사가 이제 LS 요기만 원을 봅니다 그래서 얘가 퍼는 일곱 배 수준이고 시가총액은 2조 천억 원대. 그래서 얘가 가장 높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KBA 메탈이 퍼는 네배 수준 0.43 PBR 가장 낮고 460억으로 여기서는 이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이 떨어진 놈은 광통신이가 상대적으로 좀 많이 지금 하락해 있는 상태고. LS 쪽이죠. 이 가온도 LS가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LS 전선이 그래서 LS 쪽이 조금 버텨 주는 어,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어, 그리고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이지 얘는 이제 구리 스크랩을 해서 어, 구리 스크랩을 수입을 해서 3국에 어, 이제 어, 판매를 하는 기업이 이지입니다. 어, 얘는 지금 2월 달이죠. 이7천원대에서 이제 이중 바닥을 찍고 올 초에 한번 이렇게 급등을 했습니다. 400만주의 거래량으로 한번 급등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빠지지 않고 있죠. 거의 이제 고가권에서 이제 고가 놀이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 200일선을 지금 다시 이제 갈지 여기서 이제 무너질지는 대장주 흐름을 좀 봐야겠죠. 그리고 2구산업입니다. 얘는 동판 제조 판매 국일신동 풍산홀딩스 전에 최고가에는 미치지 못하고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서원이 얘도 뭐 1월 찰부터 이제 계속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풍산이 얘가 이제 대장주죠. 이 정확히 일치하면서 가고 있죠 이 구리 가격에 그리고 신고가를 썼습니다 여기에 그 뒤로 이제 조정을 이제 오늘 큰 폭의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구리 가격과 정확히 일치하기 때문에. 이 전고점을 이제 돌파를 하면서 간다면 아주 뭐 좋은 시세를 보일 수도 있는 그런 위치지만 여기서 이제 쌍봉으로 꺾일지는 이제 구리 시세를 봐야 되겠죠. 어, 일렉트릭 LS 얘는 이제 쌍봉으로 꺾이면서 고점이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LS 전선 가온이 대원전선, LS 얘도 이제 고점이 조금 조금씩 이제 낮아지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KBI 메탈, 대한전선, 일진전기. 대항광통신인얘 같은 경우는 이제 신축 건물 의무화로 광 케이블을 의무화로 설치해야 된다는 이런 그 법이 개정되면서 오늘 신고가를 한번 쓴비율의 조정을 이제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구리 관련주 전망을 보시면 먼저 대장주이죠. 풍산의 흐름이 국제 구리 시세와 연동돼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 구리 가격이 앞으로 상승, 즉 경기가 호전될 거라는 신호가 이제 더 보이면 추가적으로 구리 가격이 이제 조정 후에 상승세를 보인다면 어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지만 만약 이제 꺾인다면 주가에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 그래서 항상 우리가 시장에서는 뉴스에 어 반응을 해서 이제 바로 매입하기보다는 어 매수를 결정하기보다는 실제 한번 어 체크를 한번 해서 어이 가격이 이 뉴스에 어 어떻게 지금 이 가격이 이제 움직이고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겠죠 이 거래량과 또 얘네 이 흐름을 대장주의 흐름을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